자 우리 저희가 설명하는 이 영화 부분은요 일반적인 대사가 있고 지금 나오는 것처럼요 그리고 영화에 나오는 그 노래 부분이 있어요 근데 노래 부분은 저희가 어 저작권 때문에 유튜브에 올릴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어, 노래 부분이 나오는 거는 그냥 가사를 설명 드리고요 직접 들으면서 그림 도형으로 이제 그림을 보면서 설명되는 자료는 별도로 배포를 할게요. 별도로 배포를 별도로 배포를 하니까 그걸 보시면서 그 음악을 하루 종일 듣고 그 문장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계속 보면서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들으면 의미를 알고 계속 들으면 그 노래가 온전히 다내 것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이 음악이 나오기 전에 제가 이 화면을 끌 거고요. 이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사랑을 고백하려고 하다가 결국 예, 어, 실패하고 왜냐면 아나가 먼저 어딘가 떠나버렸죠. 그래서 시리에 빠진 요 상태부터 노래가 시작돼요. 요 부분을 재생을 하는 순간 이제 유튜브에서 자료를 올릴 수가 없거든요. 자 우선 볼게요. Reindeers are better than people. 자 술록들이죠. Reindeer, 저 스벤과 같은 술록들이죠. 술록들이 차라리 나 than people 사람들보다 난것 같아. span why is love so hard? 이건 뭐냐면 love is so hard because라는 그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바꿔서 because에 해당하는 하는 부분이 궁금하니까 why가 앞으로 간 거고 의문문의 형태를 만들어 줘야 돼서 요 비동사 비동사 부분이 주어 앞으로 가서 why is love so hard가 된 거예요. why so why is love so hard? 자 그리고 그 다음 대사가 이제 스벤이 말하기 시작하죠 you feel what you feel 자 이게 무슨 소리 까요 you feel 너는 뭔가를 느낀다 what 무엇이 뭐냐면 네가 느끼는 걸 느낀다 이건 뭐냐면요 지금 네가 느끼는 거가 너가 느끼는 거야 그니까 진짜야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뒤에 바로 and those feelings are real 그것들은 진짜야.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그 사랑이 진짜야. Come on, 크리스토프. 크리스토프, let down your guard. 이건 앞에서도 나왔던 표현인데 뭐 경계를 풀어이기도 하지만 어뭐 긴장하지 마. 뭐 마음을 좀 여유롭게 가져. 이런 의미로 이제 let down your guard. 라고 이제 위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래가 시작돼요. Again y o u o n e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제가 노래를 부를 수 없고 다시 you are gone 너는 가버렸네 you went를 해도 되지만 you are gone 하면서 BPP 형태를 쓰면서 어 완전히 가버렸음을 좀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가버림을 당했어는 아닌 거죠. 수동태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off 떨어져서 on 떨어져서 어디에 붙었냐면 off on a different path 다른 길에 붙었는데 than mine 나랑은 다른 길에 지금 떨어져서 붙은 거예요 Often a different path than mine. I'm left behind. 자 하나가 leave. 떠났으니까 나는 지금 left. 남겨진 상태인거죠. I'm left behind. 뒤에 남겨졌어. wondering. 이렇게 ing가 붙으면 뭐하면서예요 뭐 wondering. 궁금해 하면서. If I should follow. 내가 너를 따라가야 할지 말지 가정이 아니라 이때는 할지 말지예요. Wondering if I should follow. 그리고 you had to go, you had to go. 이건 뭐냐면 you have to go의 과거형이라서 너는 가야만 했었지. 자, 그런데 가야하진데 가야만 했었지. 그래서 갔을 때 쓰는 거예요. 안 갔을 때쓸수 없어요. 근데 갔어야 했는데는 You should have gone 이런 다른 어, 문장을 써야겠죠. 아무튼 가야 해서 갔지. And of course, 물론 it's always fine. 나뭐 그냥 괜찮아. 뭐이 상황이 그냥 괜찮아. 항상 괜찮아. 뭐좀 힘든 상황이 이제 괜찮다는 거고. I probably could catch up with you. 자, 이거 뭐냐? catch up은 뭔가 이게 따라잡는 거죠. With you. 너를 따라잡는 거예요. 근데 tomorrow 미래죠. 내가. 너 내일 따라 잡을지도 몰라. But 그러나 is this 이건가? What it feels 이게 이렇게 느껴지는 그건가에요자 무엇인지 말은 안 했지만 이게 그런 느낌인가? 내 마치 like to be growing apart. 자 grow 자라다 apart 어, 반대로 근데 이럴 때는 사이가 멀어지다일 때 이게 이런 이게 그 느낌인가? 마치 사이가 멀어지는 것 같은 이렇게요. 그리고 When did I become the one? 자 이건 뭐냐면 내가 언제 그 only the one이 아니에요. 유일한 하나가 아니라 그냥 어 여기서 여기 만약에 이제 그 대명사가 쓰이면 뒤에 뭘 설명하는 말을 붙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the one, the guy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는 말이에요. So when did I become? The one 내가 언제 그런 사람이 되었지? Who's always chasing your heart? 너를 너의 심너의 마음이죠. 너의 마음을 항상 쫓는. 그러니까 너를 쫓는. 그러니까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쫓는 사람이 되었지. Now I'm turn around and find. 자 여기서도 요 turn around and 동사 부분을 좀알아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Turn around는 그냥 돌리다잖아요. 그런데 I turn around and 동사, 면요, 약간 갑자기 분위기를 바꿔서 뭐 정색하고, 아니면 냉정하게 and find. 자, 여기서 뭐, say 같은 말도 많이 있어요. turn around and say, 냉정하게 얘기하다. 자, 근데 여기서는 냉정하게 발견한 거예요. 뭐냐면, I'm lost in the woods. 내가 숲에서 길을 잃어버렸다지만, 여기서 숲은 그사랑에그 헷갈려하는 그 상황. 거기서 이제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다라는 걸 중의적으로 같이 표현한 거죠. 그걸 또 이렇게도 표현해요. North, and, North is south. 북쪽이 남쪽이고. Right is left. 오른쪽이 왼쪽이고.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헷갈린다는 표현을 원어민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When you are gone, 네가 떠났을 때난 헷갈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I'm the one. 아까 나왔었죠. 나는 그런 사람이야. Who sees you까지 하면 나는 너를 보는 사람이야인데 근데 여기서 home이 붙으면요. 너를 보는 게 아니라 너가 집에 가는 걸까지 붙여야 돼요. 너가 집에 가는 걸 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스토커가 아니라 어, 집에 가는 걸 관심 있게 본다는 뜻은 그냥 내가 너를 챙기는 사람이야. 이런 말로 생각하시면 돼요. But now, 하지만 지금 I'm lost in the woods. 길에서 내가 아니 숲에서 내가 잃어버렸네. 그러니까 나는 길을 잃어버린 상태야. And I don't know what path you are on. 나 모르겠어. What path? 어떤 길? You are on. 네가 지금 어떤 길에 있는지 모르겠어. 나는 길을 잃어버렸고. 자, you are on 하고 a path인데 이제 path가 궁금한 의문사가 앞으로 가서 What path you are on? 이런 부분도 많이 연습하시면 돼요. 노래 여러 번 들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Up till now, 좀 옛날 문책이긴 하지만 Until now랑 같은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The next step was a question of how. 이건 뭐냐면 어, 아까 앞에서 보셨지만 막 사랑을 고백을 어떻게 하지였나에 대한 의문이 다음 단계였는데 그죠? 벗이 But, 없죠. I never thought 나는 생각하지도 못했어. It was a question of w e a t h e r 지금은 떠나버렸으니까 어떻게가 아니라 할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It was a question of w e a t h e r 인지 나는 생각도 못했었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Who am I? 너무 어렵지 않죠? 난 누구지? If I'm not your guy. 내가 네 남자가 아니라면 난 누구야? Where am I? 난 어디에 있는 거죠 혹은 어디로 가야 되지? If we are not together forever. 자 그러면 어, 우리가 함께 있는 게 영원히 함께 있는 게 아니라면 난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어디 있는 거야? 이런 느낌인 거고요. Now I know. 이제 안 거예요. I know. You are my true north. 네가 나의 진짜 북쪽이야. 나침반의 기준점이 북쪽이라서요. 가야 되는 길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my true north라고 표현한 거고요. c a u s e I'm lost in the woods. 왜냐면 내가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내가 가야 될 곳, 찾아서 가야 될 곳은 너한테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Up is down, day is night. 아까 나온 North is south, right is left랑 같은 의미겠죠. 헷갈린다는 뜻이에요. When you are not there, 네가 거기에 없, 어, 없을 없 때는 난 헷갈려. Oh, You are only my landmark. 자, 랜드마크는 땅에 이렇게 뭔가 이정표를 딱 꽂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정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중요한 지점,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점을 나타내기도 하는 거라서 You are my only landmark. 그러니까 너한테 달려가야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시한 거고요. So, I'm lost in the woods. 그래서 난 길을 잃어버렸지. Wondering if you still care. 자, 네가 나를 여전히 관심 있어 하는지, 신경 쓰는지. 어, 궁금해 하면서 길을 잃어버린 상태지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지막 이제 그 가사들인데요 But I will wait 이제 희망차게 이제, 이제 하면서 끝내겠죠 난 기다릴 거야 For a sign 어떤 신호, 어떤 sign을 기다릴 거야 근데 그 sign이 뭐냐면 For a sign that I'm your path 내가 너의 길이라는 걸 내가 너의 길이라는 그 sign을 기다릴 거야 c a u s e you are mine 너는 내 거니까 Until then, 그때까지는 I'm lost in the woods. 근데 계속 길을 잃어버린 상태, 우왕좌왕하고 있을게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또 나를 이제 찾아서 또 헤매서 떠나겠죠. 자 노래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제가 유튜브에, 유튜브에 올릴 순 없지만 제가 나눠드린 자료로 계속 하루 종일 들어보세요. 이 가사를. 그러면 이 가사에 나와 있는 영어 표현은 온전하게 이제 여러분들 것이 될 거예요. 그리고 노래도 되게 좋아요. 자주 들어보세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제 대사 부분이 나오겠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